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인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체계가 가동되면서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분비되는데 면역체계가 지나치게 과잉하게 반응하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정상세포들의 DNA가 변형돼서 2차 감염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거 스페인 국감이 유행했을 때 많은 사망자가 나왔던 이유가 스페인 국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위험성보다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거도 있는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면역체계도 지나치게 과잉하게 작동하면 우리 몸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불안감만 조성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것 국제적으로 외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나 우리 경제의 근강까지도해칠수 있는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비판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등은 우리 사회 면역체계를 혼란스럽게 해서 사회적 사이토카이 폭풍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 세력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국민의 안전을 먼저 고민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초당적 흥력이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